프리플로우 액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머리 위에 마크가 뜬다고? 그거 참 신비익성 있는 말이구만 이번만큼은 맞는 말이네요 주인공이 스파이더맨이거든요 그래요 스파이더맨 게임에 대한 설명도 없이 프리플로우부터 언급하는 게영아니고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발... 스파이더맨 게임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요? 뉴욕이 있고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그린고블린이랑 셀카나 아직 가 끝나지 않을 거란 걸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영화나 코믹스 세계관이 아닌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돌려서 말하자. 닥터 옥타비우스가 앞서 의주 개발을 하고 있어도 그걸 방해하거나 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 두 개까진 괜찮아 다리 두 개까진 괜찮아 호흡. 다시 프리플로우로 돌아와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게임들과 똑같아요. 잔몹들로 콤보 쌓고, 평타 안 먹히는 애들은 처형으로 죽이고, 다른 게임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해 공중에서도 자유롭게 프리플로우 액션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포장하려 해도 저는 프리플로우 액션이 정말 싫어요. 보수전에서도 회피만 눌러 지기면 80, 90%의 공격이 피해주니, 보수전이 굉장히 박진감 넘친다이 말입니다. 거기에 이 게임에선 회피로 얻은 게이지를 소모해서 회복까지 할수 있다고요. 결국 전투가 어떤지는 보수전 패턴에 달려 있었지만, 그마저도 기 빠지는 수준이었죠. s 3에서 공개되었던 시리스터 6. 저는 화려한 보스전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특수한 패턴을 가진 보스 옆에 개성 없이 평범한 공격만 하는 놈을 붙여놓은 제일 나쁜 원플러스원 행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심심했으니 오픈월드라도 완벽했으면 했지만 오픈월드라는 점을 너무 과식하고 수집 요소와 사이드 퀘스트들을 남발하고 있었어요. 음, 어, 나는 수집 요소가 좀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물론 그래도 되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본 실투와 기본 장비들로 플레이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쩌는 걸 만들어놨으니 니들은 무조건 이걸 해봐야 된다는 식이었다고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몇몇 수집 요소는 정말 좋았어요. 스파이더맨이 직접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가방이라든지 테스크 마스터와 블랙헷에 관련된 수집 요소는 정말이지 즐거웠습니다. 나머지 수집 요소는 정말이지 쓸데없다고 느껴졌고요. 타워 수리 8년 동안 뉴욕을 지켜왔다는 놈이 타워 수리를 안 하면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금까지 뉴욕이 잿더미가 되지 않은 걸 보니 이 세계관에도 어벤져스가 있나 봅니다. 마치 이 게임에서만 어디론가 휴가를 떠났고요. 랜드마크라는 수준에서는 코믹스에서 등장한 건물들을 찍는 거였어요. 데일리비글 같은 곳을 찍는 건 괜찮은 일이죠. 그러나 너무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체육관이나 가게들 사진을 찍어도는데 그걸 보고 오스펙타큘러스파이더맨 2014에서 나오는 그 건물이야! 라고 좋아할 수 있는 건팬 보이 밖에 없다고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팬 보이들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는 훌륭한 게임이라고 봐야겠죠. 세밀한 것 하나하나에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해도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메인 퀘스트 중에 걸려오는 메이슨 모의 전화, 메리 제인에게 차일까 전쟁 끙끙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 빌런들이 정신병에 걸릴 때까지 멈추지 않은 농담까지 스파이더맨의 모습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른 히어로 게임에선 불가능한 스파이더맨만의 짠느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좋은 게임이냐 나쁜 게임이냐 제 생각을 말하자면 마우스 장패드 같은 게임입니다 그냥 쓴다면 평범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인쇄해두니 조금 더 보기 좋아졌다는 거죠 메탈 키미 게임의 외 기능 가격 메탈 프라이스는 45,000원입니다 <목소리>